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인쇄 절단면에 파쇄된 조각이 붙어있는 투표지, 일장기 직인이 찍힌 투표지 등등 선거 부정의 가능성을 누구라도 의심할 만한 상황을 만든 조혜주. 재검표에서 그것을 들켜버린 조혜주에 대한 문책성 인쇄의 가능성을 한편으로 하더라도 조혜주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선 캠프에 적극 참여했던 인물 그래서 제19대 대선 백서에까지그 이름이 등재된 그런 인물입니다. 야당은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정치중립적인 중요한 기관에 조해주 같은 편향된 정치 이력을 가진 사람을 임명할 수가 없다면서 격렬한 반대를 했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생략한 채 2019년 1월 25일부로 조혜주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첫째, 선관위 상임위원은 장관급입니다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임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선관위 위원장은 대법원 판사가 맞지만 이름만 위원장이지 실제 선관위를 총지휘하는 사람은 상임위원인 조혜주라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인 중앙선관위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직책을 맡은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야 간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라는 막중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이기 때문에 조해주처럼 사실상 여단독으로 합의 없이 실질적인 선관위 수장을 임명한 경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도 문재인 정부가 아닌 그 어떤 정부에서도 역사적으로 일어난 적이 없었던 일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까지 조혜주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었을까? 문정권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도대체 조혜주가 누구이길래? 하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까지 해야 될 무슨 사정이 운동권정부 내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조해주라는 인물을 조금 더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조해주라야만 했던 뭔가가 있긴 있었던 모양입니다. 조해주라는 인물은 2001년 중앙선관위 선거과 과장, 2005년 제8대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원장을 거쳐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 선거실장 경기도선관위 상임위원 등 주요 보직을 두루두루 여기만 선거에 관한 최고의 선거통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선거에 관한 전문가들은 조해주 외에도 많았었지만 당시에 문재인 입장에서 확실하게 내 말을 들을 내 편이 필요했을텐데 문재인 캠프에서 문재인에게 충성해온 조해주에 대한 믿음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혜주 그러면 정권의 의도를 충실하게 이행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원했다면 야당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조혜주를 굳이 임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애초부터 선거의 공정성보다는 편파성을 의도한 인사권의 무지막지한 남용이 아니었던가 이런 의심이 될 만한 인물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왜 문재인은 자기 사람을 쓰려고 했을까요? 조혜주에 대한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의 말을 빌려서 문재인의 사람 조혜주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은 친문 핵심 중 핵심인물로 중립은커녕 관건 부정선거를 획책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갖춘 인사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람도 그의 어떤 살아온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의 다음 행동이 예상되는 법인데 정치행위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의도가 없는 정치적 행위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문재인의 조회주 임명은 당연히 어떤 미래의 목표가 있었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그 인명의 이면에는 뭔가 꿍꿍이 속이 있었다. 좀더 나아가서 표현하자면 선거를 공정하게 할 생각 자체가 없었다. 최소한 선거를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조종하고 싶거나 그를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머리 속에는 선거의 중립적 관리보다는 선거를 유리하게 관리해줄 누군가의 인명이 절실했다는 것이 그의문의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아주 많아 보입니다. 조희주는 중앙선관이 상임위원회에 임명되고 나서 첫 임무를 부여받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그런 행동을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당시 야권의 민생파탄이라는 슬로건은 위법이라면서 불허하고 여권의 친일청산이라는 구호는 허용하는 등 편파적 유권해석을 남발했습니다. 그것이 조혜주의 작품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위선, 무능, 내로남불 같은 단어가 특정 정당을 쉽게 떠올리게 한다면서 그러한 용어를 선거 슬로건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중심에 조혜주 그가 있었던 것을 의심할 이유를 말해보십시오. 그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획책한다는 말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조혜주 상임위원 체제의 선관위는 민주화 이래 유례없는 불공정 시비를 불렀다고 평가되어 온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현대민주주의 체제에서 하 모든 정치 행위의 밑바탕이 되는 것은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최소한 선거를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하고 나아가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려했던 것이 분명하다는 평가입니다. 중앙선관위가 가진 모든 역량을 여당 편들기에 집중하려던 것이었다는 의심을 거둬들일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찬의 말처럼 선거관리위원회를 접수하는 것이야말로 30년 장기 집권 구상에 필요 불가결했기 때문으로 추측하는 것이 결코 무리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일에 앞장섰다고 평가되는 그가 최근 임기 6개월 열을 앞두고 사직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여당으로부터의 어떤 정치적 행위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이제는 순진하게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혜주의 사직이라는 뉴스도 순수하지 못한 이면이 분명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 의심은 아직 조혜주의 임기가 6개월여 남아있는데도 굳이 이 시점에 사직을 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수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선관위 역사상 단한 번도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임을 한 경우는 없었던 것인데 이에 비추어 뭔가 석연치 않은 의도가 숨어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심은 조의주 스스로가 물러났을까 아니면 청와대의 요청으로 인했거나 아니면 어떤 문책성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선거에 관련 정황으로 미루어 인천연수구 을구 재검표를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선거부정 정황 증거들이 드러나는 치명적 실수를 한데 대한 일종의 문책성일 수도 있다는 평가가 일부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 의심은 조해주의 해외 도피 가능성입니다. 민경옥 전 의원이 19일 검찰에 조해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는 것으로 보아 조해주의 해외 도피 가능성이 단지 가능성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인천연수구을 재검표는 논란의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더큰 도화선이 될 분위기에 휩싸이고 인천지검에서 이번 인천연수구을 선거구 재검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 등이 조해주 입장에서는 어떤 막다른 길로 몰리는 느낌이 들었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조해주 입장에서 정권이 바뀌게라도 되면 자신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조해주의 선관위 상임위원으로서의 사직.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가장 유력한 가능성은 이것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부터 6개월 후인 조해주의 임기가 만료될 2022년 1월 24일에 새로운 상임위원을 후임으로 임명한다면 그로부터 불과 2개월 후에 대선을 치르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후임자가 현재 여당의 의도대로 편향된 선거관리를 준비하고 대처할 만큼 충분한 준비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조회주를 사직해 함으로써 2022년 대선을 준비할 또 다른 제2의 조회주를 뽑아서 사전에 미리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적응시키려는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후임자의 임명은 내년 3월의 대선 뿐만 아니라 6월의 지방선거 그 이후에 차기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까지도 지휘하게 되기 때문에 확실한 내편을 미리 심어놓고 준비시키려는 영리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는 추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추잎 투표지, 한 번도 접어지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인쇄 절단면에 파쇄된 조각이 붙어있는 투표지 일장기 직인이 찍힌 투표지 등등 선거 부정의 가능성을 누구라도 의심할 만한 상황을 만든 조해주 재검표에서 그것을 들켜버린 조해주에 대한 문책성 인쇄의 가능성을 한편으로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관리의 중립을 지킬 생각이 추호도 없고 오로지 문재인과 여당의 편에만 설 새로운 인물을 뽑아서 조해주의 후임으로 임명하려는 것 그것이 선관위의 지금까지의 모습에서 당연히 추론된다고 보이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지금 대권에 도전한 모든 야권의 인물들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안철수 등 이분들은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 누가 임명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 당신의 대권 도전에 커다란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아직 그나마 남아있는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의 등불을 완전히 꺼뜨리기에 충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